마지막 유리판 지대 야, 산성 노트북 바이브 홈쇼핑. 음. 난 그래도 컴퓨터는 LG다. 당연히 삼성 거른다 센성은 폰이나 가전제품은 뭐라도 그 컴퓨터, 컴퓨터 맞출다 할때 우리들한테 서직 지겹도록 들은 소리 아니었나 근데 음. 거기 사지마 사지마 차라리 LG를 사라 나도 l g 거지너 3년째다 l g 거다 바꾸고 싶어도, 우스쓰는 바꾸고 싶어도 안 부서져서 막뭐바 장비가 노화되는 거지 튼튼하다 제품은 제품이 <웃음> 존나다 네, 지금 그렇다 이제 거의 아저씨 다 됐다 그리고 3년만 더 쓰면 할아버지다 이제 <웃음> We got the i okay. okay. <웃음> 조명도 해.. 집에다 조명도 넣어주자 조명 정도는 알아서 하래 조명은 알아서 알았다 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비 같은 게 계속 생성된다 생각해 좋지 입주민으로 받고 돈 받고 죽임면 되지 <웃음> 돈 받고 죽이고 돈 받고 죽이 돈 대신 네 살점을 받겠다면 하 된다 이거 오오 어. 왔네 왔나 야 아파트 맞다. 창문 공사까지 완성됐다 아.. 어. 우리 아파트 5개 저건도 만들까? 보라아 꺾고. 응. 문양이 때 이걸 위치 좀 옮긴다. 어. 어. 응. 민규 응. 응. 래 우리 집다 됐다 할까? 응. 경봐봐 외관 좀구매해야되는데 어떻게 하지? 뽑 오케이 어, 어, 어, 어. 통째로 갈렸다 멋져 이쪽이다 헤이그다이비신이라 뭐라고? <웃음> 그거, 안 돼. 왜? 왜안 돼? 안 돼. 어? 야, 태양광, 이거, 우클릭해서 끌수 있네. 응. 아, 끄는 게 아니라, 달빛 감지기. 아, 달빛으로 바태양감지기 그 정확히 반대. 어, 신기하다. 갑자기 이걸 왜 돌리는데? 어? 색깔이 예쁘다. 파란색이. <웃음> 삼성 노트북 걸음니다 머리 있는 소리 계속 개묻시요 어? 여기서 징징이 소리가 난리는데 척살인가? 척살할 시간인가? 뭐라고? 어, 상인새끼가 오셨군요? 슬라임볼, 초록색 염료, 밀시앗, 빨간색 버섯, 내산호블럭, 포르노드. 뭐야, 응. 달빛감지기를 따로 설치하셨어. 따로 설치는 안되나 아. 아, 독서대 레드스톤이 있었구나. 몰랐다. 참고로, 100분율로 움직인디, 그거. 범위가, 체계. 민규 이거 봐봐 여기. 오야 괜찮은데 이거. 오 여기도 있다. 요쪽까지 보셔야 합니다 형. 이거 반쪽. 뭐 처리 잘돼 있네. 대충했다. 도움 필요. <웃음> 야 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와. 응? 응? 드디어 거의 다 끝났다. 혼자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 라마 소리였어. 라마 후렸다. 뭘, 뭘 잡는 거야, 너? 라마한테 평등하게 한 대씩 보내 어? 죽었어. 약, <웃음> 너뭘 때리는 거야? 라마 하나 죽었어 나마 <웃음> 죽이니까 가죽 밖에 안나오 그럼 죽이니까 가죽만 나오지 생고기는 나와야... 에이. 뭐라고? <웃음> <웃음> 여기 틈새로 이거 던져진다 그런 알고 있다 아이 이가 땜 파이 야 이가 땜파열 잘랐다. 저건 언제까지 할까지는 그러게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가 땜 파이 파이 이가 땜 파이 이제, 외벽만 하면 된다, 나. 외벽하고, 조경하고. 와우, 집 하나, 하나하나가 되게 좋다. 이러니까. 나중 음. 구경하러 갈게. 뭐, 매수해도 되나? 아니, 이거 매수할 수 없다. 야, 나와. 나와, 이녀서내 음. 이제 배워야돼 죽여라. 나와. 죽여라. 블록 설치에 방해가 됐네. 야. 음, 뭐야, 왜 여기 철문이 있어? 갇혔어. 아, 내가 깔았다. 나 갇혔어. <웃음> 야, 내일 나부 나온다. 은규 한 어느 정도 됐냐, 니는. 건축된 거. 나 아직 좀 많이 남았다 아직. 오케이. 이제 장판 공사든가 할 거면 불러리. 어. 하게 노가다니까 노가다에 맞들렸다. 상인 죽였다. 라하고 그거 불법 상인이다. <웃음> 차 차리 그거 데리고 가서 저형대에서 죽이지. 마약 상인이다. 응. 뭐라고? <웃음> 억울하게 승리 혼자 잡혔다. <웃음> 야, 안 돼. 억울한 것도 아니지만 다시. 랭전드인데. 억울하게. <웃음> 그래서 그런 말한 거다, 이거. 야, 나 혼자 잡혔어. 아 혼자 잡혔네 혼자 잡히고 혼자 이슈화 됐다 와 드디어 계단 15층까지 이었다 들었다. 전장공사는 나중에 해야겠다. 한칸 밀어 넣어야겠다. 한 칸. 한 카리아스. 뭐라고? 갑자기 한 카리아스? 야, 포켓몬 쓰다. 야. 야, 포켓몬이다. 아무튼 포켓몬이네 야 포켓몬 수를 받게 될 것이요. 아 뭔데 표지판 왜닿았이 이제... <웃음> 설마. <웃음> 이걸 일... <웃음> 설마 이걸 일일이 닿을 거라니. 이거. 다른 건 얼마 안 걸린다, 이거. 글을 쓰는 게 문제다, 이거. 응. 난 그거 일괄 처리해놓으면 안 되나? 이렇게 <웃음> 일괄 처리가 안 된다. 그냥, 저 로비 같은 데다가, 노란 거 은비 이동하고, 은편번호다 이거는 잠깐만 은비 약 포켓몬 약 포켓몬 말약 포켓몬 말이 없다 대수권이 렇게 어? 약 은비 악약 아! 포켓몬 포켓몬 말이 없다 <웃음> 안된다 왜 안되는데 안된다 참아 <웃음> 왜 포켓몬 한카리아스 인페스티드 안돼 인페스티드 나 참고 임패스티. 있었는데 한카리아스 에너지 빼는다고 인페스티드 <웃음> <임패스티>. 인페가 <웃음> 나오네 나 참고 있었는데 아 인페스 티드아너말려운데뭐가 뭐가 마없다야뭐 말없네 뭐 할래 <웃음> 좀따할래 몰라. 몰라. 원머리 발로 하자. 안 응. 해. 아, 네. <웃음> 안 해. 아 발로 말했다. 안 해. 시에를깐 충안이도 고개를 뚫게 만드 <웃음> <웃음> 엄청난 <웃음> 게임이라도 보고. 뭐, 특히 시에를 깔고 처음으로. 발로를 거부할 수가. C는 되고 그건 안돼 뭐지 도대체 <웃음> 왜냐면 그거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된다 너 포, 컴퓨터 뺏길 일은 없잖니 어폰 뺏길 일은 <웃음> 거의 없잖니 컴퓨터 뺏기지 그래서 내가 폰을 또 좋아하지 약 길게 이제 알겠지 약 발로 안돼 발로 돼왜돼돼되니까돼 지금도 지금 블루스테고 발로 켜놓은 상태. 약. 안돼. <웃음> 발로 소리. 음. 아, 아, 이거 사다리 비키죠. 말고 유리판으로 하죠. 이거 울타리 말고. 약거지 충안이 환경급래 약. 랩. 이거 사다리 말고 랩? 아사다리란다 이거 울타리 말고 유리판으로 하죠. 응. 네. 유리판이 더 낫지 않나? 아 그러니까 어타리가 낫나? 뭐.. 요 부분.. 난갓.. 우리는 모르는아 쌍둥이 빌딩 안 나면 두개 이어야겠다 딱.. 딱 그런 구도가 나오네 딱 그런 구도가 나온다고? 가로우니 정글의 숲은 어땠는데? 어? 주작의 숲은 어땠는데? 야! 아 그거 헝거게임 <웃음> 하더라 야! 정, 정글을 가장한 헝거게임 <웃음> 정글이 인척 열심히 하지 야, 야. 저게는 재밌었는데 요쭤말로 <웃음> 상 알고보니 막 상암동에서 하고 있던거였지 <웃음> <웃음> 내렸는데, 이제, 서울 상한, 할 야, 난 그냥, 김병만 원페이지 하던 김병만? 근데 가끔 병만 에도안 나와. 어, 가끔 케안 나오면 많이 빈정 상한다. 그래서 안 보여. 응. 아, 병만이 안 넣으면 아예 재미가 없어. 약, 인정. 김병만 나와야 된다. 안 넣으면 재미가 없어. 400번지. 409번. 약4 0아 어? 아. 아 하. 응. 하. 약맞추는 소리 내집 위치 너무 좋다 이거 <웃음> 아파트 위치가 너무 좋다네. 하나는 낙조 분수 꼭대기부터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고 하나는 맨 밑에부터 올려다볼 수. <웃음> 야, 아, 이거, 야, 이거, 난간 유리판으로 하자. 유리판이가, 어, 어디냐. 음, 음. 참나무 하우스에 유리판.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나을 것 같아. 민규 일단 여기 집 사놓을래 그럴까? 보..보고 나 슬슬 빨로 해야겠다 약 마크 너무했다 덕후 발로. 마크 질려서 하는 게임 빨로 약약 <웃음> 걱정 마라 여기 누구 하나는 마크 10시간 동안 하고 있다 나는 <웃음> 배물이다 오늘 나는 엄청 많이 총알을 봤지 딴거할 만한 놔도 <웃음> 10시간 <웃음> 동안 지은 건물이다 이게 아 10시간 걸려 어 오늘 하루 종일 다고 엘리베이터 공사 한, 시, 한 시간에서 2 시간 걸렸지. 헐. 또라이드. 음. 덕구 중간에 참석 음, 나는 중간에 엘리베이터 다 만들어진 후에 왔. 응. 아이 괴물다. 엘리베이터 <웃음> 말이 심하다. 엘리베이터 사 호기까지 모두 완성되고 나서 왔다. 덕구는 한 6, 7시가? 건이 투더씨 덕구 근데 하지만 여기 10시간 있다는 걸 알아둬라 아? 뭐라 했나? 10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둬라 10시간동안 응. 블럭 설치하기 약 응. 어? 난 그럼 한시간동안 그거 해야지 유사시에다 야. 조금 더 짓고 유사시에 하러 갈래. 됐스 오메가 터보. 이거 요까지만 지어놔야겠다. 허니클러 <놀람> 씨. 이거 아파트 이름 몰라 하지 뭐야너 카트? 야! 발로드 그. 자작나무 아파트다 이 녀석 바이스 인 바이스 바이스 인 바이스 슈블 티오니카 발로, 발로, 발로 저, 저 친구 발로에 미친 것같다 이거는 이어는친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빨 이거는 이이 말로 말로 말로. 허니스터스. 아, 에서. 저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 <웃음> 모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이겼다. 아, 아파트 아, 지어진 거 볼래? 요 정도 지었는데 와개 많이 지었다. 으아. Connect the s e n 나 머리 터질 것 같아. 응. 그런데 애초에, 총화이는오나 오늘, 오늘 했을까, 이그 <웃음> 정도 만들었는데. 나보다 더 했다, 는되 디하 아, 야, 할... 할... 막상... 됐다, 왔다. 노가다, 아, 장인 왔다. 어 괜찮네 이거. 오케이, 여기, 이 관계자 왜 출입금지가 여기? 어, 입주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철문 나머는. 문다고 들어왔는데 야너 이녀석 마스터키를 언제 마스터키 된고같다야 마스터 규네집 <웃음> <들고> <웃음> <마스터서. 웃음> 보안 뚫렸다 야안돼 너무 쉽게 뚫린 것 같다 <웃음> 음. 아 잠깐만 여기서 남의 집 내려다 보일까 해봐요 음. 바로 아, 수정 들어갑니다 가빈이씨 바이스 인 바이스 오픈 도쿠 마라카 나오 음... 알자, 아는게 좋겠다, 미안 모르는게 좋다 모르는 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다 알고 싶다면 설명을 해드리죠 야미안미안함메 <웃음> 시공창 이다이 녀석 안비안는 S O B M C 씨. 이인바이소와 여기 엄청난 렉이 걸린다. 너무 지은 게 많아서. 깔끔하게 3점승 완파시켜. 어? 응? 덕후 장치만 응? 여기 와줄 수 있나? 어, 지금 한파 시작했다.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웃음> 103호에 나쁜 녀석들이 들어왔다. 어, 뭐가리 쳐야겠네. 어, 두, 한 명이 아니다. 둘인 것 같다. 그렇게 많다고? <웃음> 응. 다 쳐, 다쳐보야 된다. 혹시 자살 희망자가? 응. 자살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웃음> 해서 어디? 아, 오케이. 1층하고 2층은 방 넓고 오게 응. 꾸밀 곳이 있다. 뭐야? 응. 맛깔나게 지어졌다. 그렇네, 꿈일 곳이네. 이거, 아파트가. 아, 이거 빌라가. 아니, 아파트는 아니야. 빌라가, 이거. 아파트 공동주택. KD 박스 엔진 아 뭐야 이거 그렇네. 음? 아, 여기, 니네 집에 지하철 오네? 응. 노란 거 오네? 딱 교통편까지 있다. 어, 예상치 못한 여기에 지하철 여기 있다. 거기 말고. 원래, 응. 원래, 이거, 이걸로, 약, 더 가까운 게 있었어. 저것도 있다, 여기. 음. 괜찮네 이제 뭐 하지? 뭐 하자? 야, 야, 뭐? 뭐 하자? 뭐, 뭐 하자? 야, 이, 집을 들어가겠다. 잠깐만, 이 X 혹시 메타고로스의 X니? 어? 이게 어째서 메타고로스? 이부치 메타고로스야. 너이제부터 피자 스피너잖아. 야. 호아로가 <웃음> 메타고로스의 집이다. 이 그런 새로운 포켓몬. <웃음> 이집 주소를 376번으로 바꿔야겠다. 나 메타고로스야, 아다 376. 야, 이집 일조건 안 가리잖아. 응. 심지어. 안에 입주민들 일조건을 엄청 보장해주는데. <웃음> 여기 다리 4 개만 달면 메타고로스. <웃음> 안되나저 <웃음> 건물. 응, 일조건. 아, 타고로스안 돼요. <웃음> 대신 내가 일조건 가린다. 약. 이... 아, 아니네. 그, 그림자 여기까지 밖에 안 온다. 미니리도 <웃음> 쉐이터 키고 와야겠다 <웃음> 그림자 생긴다 <웃음> 어? 태양이 요쪽으로 가니까 좀 있으면 니네 집에 그림자 오겠다 잠깐만 덕구 너 응. 반대쪽으로 칠때 실수했다 응? 그 나뭇잎이 있대 응. 나뭇잎? 어 아... 담장? 야, 약간, 담장이 무슨, 무슨 일이 있었던? 약 귀엽지만 치명적인 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내가 원래 뭐냐. 음. 돌두칸 나뭇잎 네 칸, 돌두칸 나뭇잎 네칸이어나자 어. 약돌두칸 나뭇잎 두 칸, 돌두칸 나뭇잎. 어? 비대칭 어? <웃음> <디디치, 웃음> 완벽함. 나뭇잎 세칸 해놨는데? 와규볼 간판 이거 그대로 놔둘까? 어, 네 칸이었네. <웃음> 뭐야 <웃음> 확실히 뭔가 치명적이다 와규몸 간판이나 돌려야겠다 너 색사 하지만 괜찮아 이제 올데에디 있거든 자 이걸 디지크면고 와규롬이 된 놀러 왔다 아직 완공이 안 됐다 음. 220번 221번 오케이 완벽해 <웃음> 아안 된다 야나템 누르면 큰일난다 나 자살해야 된다 <웃음> 아, 자살하게 해줘 <웃음> 탭 누르지 마. 너는 게임학과 가 운명이었어. 이건 아? 박제다 얘네. <웃음> 자살했다. <웃음> 아, 깎이 54 할까? 데스로 남길 수 있어. 55인데, 너 지금. 아, 너54 해야 돼. 뭐라고? 그게 그래. 야, 까물 다 됐어. 그게 그래 좋다니. 여기다 전단지간 광고 좀 붙일게 162번 하고 광고 붙여도 되나 여기다 야 예. 광고 붙여 <웃음> 리 로테이트 음. 야. 야. 더 카피를 한 다음에 로테이트를 해야 돼. 응. 음. 카피하고 로테이트하고 페이스트하면 돌아가서 붙이지 않는 거. 로테이트 아하. 이거 맞나?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죠 아, 어, 뭔가 배고프다. 햄버거 같은 거. 야, 이 시간에? 먹고 싶어, 그지 롯데리야. 저 때리야. 뭐라고? 자, 어, 뭐라고? 니네 집에 대문이 생겼다. 충만 이제 작업 다 끝난 거고 응 내일 바닥 작업하고 그것만 하면 끝난다 그러면 난 열심히 발로 해야겠다 약 발로 발로 왜 민규 하고 싶나? 아니 하지 아, 아니 아니 잘못했어 잘못했다니 <웃음> <잘못> <웃음> 대문 만들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문 만들어줄 수있는데 대문 말이 없다 네. 여기 약간 부, 붙어가지고 좀 그거 한데 가다 그냥 올드에디스로 안 돼. 낫지, 약, 몰데디. 아, 근데 여기 안 좋은 그게... 점은 있겠다. 네. 여기서 열차 타고 가면서 쓰레기 던지면 어떡해. 이거는 예? 뭐하겠고 여기 불법 전단 붙었는데. 약. <웃음> 아, 저런 전단지는 해도 된다. 이거 그거, 민원 신고 들어왔 약, 저걸로 민원 신고 넣었는데. 저런 걸로 민원 신고 들어왔는데, 괜찮나? 야, 저, 야, 저런 걸로 민원이 왜. <웃음> 그러게. 애초에 내 가게잖아, 저거. 니가게. <웃음> 네 누가 미원 넣었는지 데리고 올까? 어떤 당근이야? 당근이 그랬지. 정말 당근이야? 당근이 당근하게 그랬다. 야 당근. 여기, 얘네들. <웃음> 니네 집 앞에는 있 얘네들이다. 야돌고래 <웃음> 너희들 집으로 놈. 돌아가. <웃음> 안가면 활로 싸도 된다 여기서 총... 이상한 지폐하지 말고 집으로 가한명이네집 <웃음> 네 들어가는데 몇 명은 죽은 층이까지 그래. 했다 층이가 인테리어가 들어 아 언제쯤 주말에 다시 서면을 가는 평화. 덕구 뭐 서면 언제? 어? 서면 간다고. 가지 어, 책사로 가야 할 거야 이거. 덕구 서면 갈때어 버스 조심하세요. 오케이. 어, 못 나도프. 나네 아. 서면 갈때 따라가도 되냐? 왜 따라와서 책사게 아니 그럼 책살 돈은 책살 돈이 없. 아니다 아니다 책살돈 생겼네. 김지수. 소설 한권 좀. 어한명더 있다. 이건 니키워라 네 그냥 한 마리 더 있긴 한데. 엄마랑 누나한테 책 재밌는. 아니, 더 있네. 다행. 한 마리 더 있다. 약 화살 맞치됐다 야내집 이네 집 괜찮나? 응? 어? 안괜찮아 이미 괜찮은 화살 파취된거 같은데? 매우 안괜찮아보인다 아. 좋아, <웃음> 나 잊지마고 뭐할래? 뭐.. 뭐하지 뭐 뭐할래? 뭐. 뭐 뭐하지? <웃음> 뭐, 뭐 하지? <웃음> 입이 정해진거 같은데? 뭐라고? <웃음> 갑자기 정해진네 뭐할래? 어어어 <웃음> 정해졌어. 뭐 할래. 정해졌어. 아니 물어보자마자 왜 정해지는데. 뭐 <웃음> 할래. 야어 정... <웃음> 우리 집 꽃대기에서 밑에다 대고 오줌 싸 할래. 야 좋다. 아 시원하다. 야 노상방뇨 노상방뇨 같은 거 하지 말래. 하지 말라고. <웃음> 노상방뇨 말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소리 들으면 안돼 이거 몇 no 번이지? <웃음> 아 어, 어떻게 됐는데? 니 <웃음> 지금 네 <집> 많이 신청이 <웃음> 아우 우리 집 간판에 이상한 게 붙었다. 아우 아우 덕구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 어제 쟤가 우리 집에 테러 했다 허살까지 <웃음> 잠깐만 저렇게 선제 공격을 하는 친구들은 아주 아주 그냥 홍꾸령을 내줘야 되거든 뭐 임마 이짜식동이나 처먹어 야악 아, 우리 집에 떨어진다 뭐. 망했다 우리집에 떨어진다 감히 니가 생각지도 못한 속도거든 야 안되겠다 에이 몰라 에이 똥이나 쳐먹어 아 그렇다면 나도 똥이나 뿌려야겠다 에이 똥이나 쳐먹어 이제 식똥이 좀 아하하하하 이건 오래 갈 거야. 응. 응. 네집 이건 거... 는데미 괜찮아. 이집 똥보 는데 이건 오래 갈 거야. 나내 집도 똥받인데 우리 집똥밭이라고 이건 오래 갈 거야. 우리 집 밑에 왜이렇 내, 이제 보셨구만내 데이지인 줄 알았는데, 다 화살이요. <웃음> 꽃, 야, 꽃 피워줬잖아. 야, 궁중 화장실. 어. 여기서 사면 모르겠지. 어. 환이뭐 할래? 뭐 할래? 뭐라고? 뭐 할래? 뭐 할래? 야 정해졌다. 이게 정해진가? 뭐할래? 민규 화장실 급한데 여기서 해도 되지? 어? 화장실 급해서 그런데 여기서 해도 되지? 아! 됐다 <웃음> 아 이게 아, 장이 아. 비틀어진것 같은데? <웃음> 방아 여기 여기 여기 방역차 좀 지나갈게 약뿌려 이거 뭐 방역이 우리 집똥싸고 <웃음> <웃음> 방역차 지나갑니다 뿌뿌 <웃음> 야 누가 우리 집에 똥뿌린데 <웃음> 야 똥은 무슨 방역차 지나가는 거죠 <웃음> <웃음> 내가 내집 방역 하셔야 야. 이어서 옴대간데나 싸지겨죽거든 어쩌다 시작된 동전 테로 게임이 어떻게 덤벼라 <웃음> 나도 그렇다면 잔리형으로 <잘> 뿌려주지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야, 잠깐만 니가 <웃음> <웃음> 친것 같아 야. <웃음> 어, 잠깐만, 틀렸다 <웃음> 너, 본진 박살 난다. 하지마, 그러면 공무원 화난다고. 어. 와, 진짜 오래도 간다, 이 잔류. 이탈리아 8 8 8명이라던데오늘 맞지? 응. 음. 뭐, 우리나라는 이제 3,000명 찍었다. 찍어... 혹시 여기 가면 모르겠지. 잠깐만요. 너뭐 하세요 거기서? 아무 짓다 했는데요. 야. 왜? 방또 <웃음> 방구, 방구 사진 나갔다야동이다 <웃음> <웃음> 이거. 어떤 사람이 이 건물에서 급하게 화장실 찾는. <웃음> 잠깐만. 화장실이 없는 것 같다. 뭐라고? 으아 <웃음> 미안 으아 건물에서 뗀 냄새가 크게 퍼져온다 그 냄새가 <웃음> 퍼진다 아내 어제 먹은 게 잘못됐나 보네 뭐 <웃음> 어디일까요 <웃음> 민규네집 대문 앞에 누가 큰일 봤다 야 승환이 집 옥상부터 옥상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냄새가 퍼져내려 가야 <웃음> 민규 <웃음> 이거 치우는 게 낫지 않나? 이집 네 앞에 아니 <웃음> <웃음> 누가 우리 집 마중로에서 <웃음> 똥 쌌다 <웃음> <웃음> <야>. 저는 <웃음> 아 다행히 방웃긴 거니 민규 네집 앞에 이상한 거한 무더기 쌌았는데 누가 <웃음> 야 <웃음> 눈냄새도 <웃음> 퍼졌다 야 똥파리다 야 저거 치워 민구 총알이 이집 앞에 뭔가 있는데 뭐? <웃음> 이집 앞에 어떤지 말하는거지 도더러워 군문 쪽에 뭔가 있다 어? 제발 제발 우리 집은 안돼? 으악 <웃음> 누가 오바이 타고 간것 같은데. <웃음> 아, 김준, 이 녀석이지, 또.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다 치워야 된다. 미거야집 앞에 게니집 앞에 팔이 끓는데. 봐봐. 아, 누가 똥 쐈어. 아, 팔이 꺼져. 아. <웃음> 야, 너지. 아니. <웃음> 너지. <웃음> 어지, 바피루스야? 아니. <웃음> 어. 야, 검거. 너, 검거. <웃음> 그렇게 넣는다, <웃음> 그러지 웃기지, 알겠다. <웃음> 너 그렇게 넣는다, 그러지 야. 내가 F8번에 손 가기 전에 <웃음> 내가 F8번에 손이가졌 전에... 너네 집 앞마당은 폭발한다 일단 <웃음> <웃음> 본보기를 분수대부터 터뜨려야겠고 안된다 미안 <웃음> <웃음> 미안 안된다 저물 다시 갈아 끼워야되는데 요떡 누가 힘 <웃음> 미안 야, 옆... 우리 집 앞에. 어. 아 냄새가 안 간다. 이거 이거 저거 하는데. <웃음> 앞으로 다른 데서 쌀게요 왜? <웃음> 이거 네. 화장실 어디 어요 <웃음> 뭐, 여기 여기서 화장실을 찾나. <웃음> 아니 우리 집에 변기 어. 막혔다. 야. <웃음> <왜>, 여기 이쪽 <웃음> 혹시. 아 1층에서 싸세요 그러면. 어디? 어, 어, 쌀 때, 화장실이 없는데. 아, 나와보세요. <웃음> 그만해, 나 싼다, 빨리.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나와봐. 빨리 싼다. 야, <웃음> 아, 여기다 사라 아니. 음, 오케이. <웃음> 늦었다, 미안해. 내가. 잠깐만. 걸레로 딱. 아, 야, 네, 나오줌마려운데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오줌마리. 어, 거기서 어 아, 아, 좋아. 여기다. <웃음> 야, 그, 하, <웃음> 아,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 왜 자꾸 분수대에 싸는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뒤에 연못도 있는데 왜 자꾸 분수대에 싸는데? 뒤에까지 가긴 너무. 여기 음. 어. <웃음> 혹시 공중 화장실인가요, 이게? 아 여기 화장실 없어요. 가세요. 대선한테 화장실 없어요. 아, 아. 3944번지에 화장실 없어요. 아예예안 되겠다. 못 버틴다 이 정도는. 또? 안 돼요. 3944번지에 싸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와주뭘공중 뭐. 화장실 이용하가서다 건드리지 마. 아 예. <웃음> 건드리지 마. 마세요. 건 데이지만 이어서 어우 진짜 더럽게도 그다야 누가 왜야 도로교통공사에서 화장실 대주겠지 <웃음> 아 있나? 대기요. 어, 안아 <웃음> 화장실 쪼스 시다 밖이다 싸요 밖기다 싸요 바퀴나 써요 <웃음> <웃음> 뭐야 안에 왜 이렇게 황량해 <웃음> 여기 게 아니야? 아닌데? 여기 아무것도 들어가야 돼. 민규 거기서 나와라 거기 <웃음> 그거도 지금 바이러스 잠복기 안 끝났다 거기 아하하하 아하 <웃음> 아니야 민규 아하하수하들 그거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웃음> 거기 <웃음> 바이러스 방해 <방금> 안 됐다고 <웃음> 아. 나와라아에 <웃음> 에치 <에이! 웃음> <웃음> 엣지! <웃음> 아니 기침을 하면 왜 오지 못는데 바이러스 바이 <웃음> 어디에 감기가 걸린거요? 아. 집 구경 좀 해도 돼요? 예 집에 화장실이 <웃음> 있니? <웃음> 아. <웃음> 아 어. 여기서 바깥에 보고 이렇게 아 어. 어. 바깥 보고 사라고 아 어. <웃음> 바깥 보고 사라고 <웃음> 아니 돈이야 야나다너 나가서서 왜 우리 집 멍멍이 뽀삐보다 깔 있는 녀석 같으니라고 <웃음> 너 소맥 여덟 잔 먹어봐 야그 녀석 소맥 열 잔이다 야. 야. 오케이 간디 어. 와 가면서 은근슬쩍 뿌리고 가네 <웃음> 야뭐예요 <웃음> 누가 남의 집 대문 앞에 싸고 가네 이와아안 했다 왜안샀는데안 했는데 왜 양치질이 필요해 보인다 장식품이다. 뭐야? 장식품이 왜 앞에 매우 틀리네 어? 아, 여강여 요강. 요강같이 생겼냐? 여강 <웃음> 요강 아닌데, 왜. 응, 음, 요강. 어떻게 쓰는지 보자, 그 장식품. 진 물장식은 오케이 응 음. <웃음> 오케이 내장식이다 좋지. 약. 좋지, 년아. 에, 사람이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었나? 응. 음. 없을까 어. 아니. 야, 그냥... 그,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왜? 됐다. 이제 좀 있으면 박멸된다. 야이 앞에 매미가 있는데. 야저 매미, 내 생각에 씨애하고 있는 것 같다. <웃음> 매미가. <웃음> 매미 시애, 폰씨애를 하고 있는 거. 같다. 폰 시애. 됐다. 죽였다. 됐. 어.. 저는 오늘 퇴근할게요 오늘 알바 마칠 시간이여 예, 뭐? 예, 예 내일 뭐 할래? 뭐, 야, 잠 야, 정해졌다고 야, 강의 전 왜? 아니, 왜 또? 맞다, 세이브 쳐야지 됐어, 장기구현 완료 뭐디다 있는데? <웃음> 저러실 거는 또 어디서 구해온 거지 근데 <웃음> 니네 집에 될걸리리해야겠다